수능장 구조상에 내가 교탁 옆에 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선생님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 있는 거야 옆에 아니 미쳐버리겠는 거야 난. 근데 푸는 거막 감시당하는 기분이야 막 와... 그래서 국어 시간에 풀다가 시문을 읽어야 되는데 선생님을 읽고 있는 거야 자꾸 선생님 또 예뻐! 어, 선생님 또개 예뻐! 막 옆에... 어, 아우 야, 야... 야, 쩔어 그냥! 와... 그래서 국어 망했어요 그렇게 제 반수도 똥망했습니다. 아나 이거 강이나 만들고 왔네. 썰프누라. 가봅시다. 여하튼 그랬다는 적이 있습니다. 형들도 수능 때 그런 경험을 안 하기를 빕니다. 어좀 얄밉네. 어 라이즈 좀 얄밉네. 어 진짜 얄밉네 이거. 너무 얄미운데? 에 뭐해? 아니 또 뭐죠? 병사, 병사, 병사, 뚜이 자식아. 해러메스 방이나 만들고와서선해러메스 그냥 빨리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아. 롱소드 가면은 원공각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큐 실패하면은 좀 고통 받으니까. 우리 빡빡이. 큐, 큐 너무 긴. 병사, 병사, 병사, 병사, 병사, 병사. 병타. 병타. 뇌선도금. 병타. 쓸건 빨리 좀수지휴이자식가 그 고수인데? 이것까지 예상을 했다고? 내가 렌가까지 잡을 줄 알고 지금 미리 써준 거야? 아, 너무 고마운데? 와아 카서스한테 키를 먹여주고 싶은데 라이즈를 정리 안 하면은 탈 수가 없어서 그 킬관여로 들어오는 그걸 용기를 <웃음> 써야 돼서. <웃음> 와. 좋았다. 내가 못 맞춘 것도 있긴 한데. 아, 오, 좋은데? 뭐 같아. 아. 어, 아, 왜 그래. 아, 아파요. 궁 써봐. 죽을 것 같은데? 나이스. 방가씨좀선 넘었지. 아니 안 치긴데 죠 안돼 안돼 오지마 누구야? 아 와드네 네, 병타 병타 병타 병타 죽어주네? 감사합니다 플래시 플래시 갈고리 던지나 싶었지만 안 던지는 부분이구요 라이저가 이거나 라이저, 라이저한테 그냥 죽을라고 들어간거거든? 진짜 이건 기우에요 기우 내가 잘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실수했다 그렇게 보는 게저 좋을 것 같아 보기에도. 아, 경차, 경차, 경차, 이거고요 이거 가지고요 이게 또 라이즈 상대로 클레드가 좋은 게저궁 쓰면은 막궁 쓰면은 궁 끊겨요. 라이즈 궁쓸때막 궁으로 에어본 시켜주면은 궁이 끊깁니다. 카도스가 괴물이요 지금 괴물 보이물 여기 지나가지 않을까? 여깄네 딱 걸렸다니 너무 더 남았죠? 안녕 자궁쓸거예요 그러면 막궁 쓸거고 애플이 있 와우 와우! 사합니다경경경경세이다가요레스토어요 아, 여기다. 이러면 끝났다 게임. 이거 원딜 너무 잘려서 이러면 원딜 딜이 안 나와요 패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알릴 기회. 그래서 결국 나간다 해도. 어고순데 정말 고순데 정말 고순데 내가 너무 세다. 내가 너무 양심 없을 때다. 일단은 제일 듀오 해보고 싶은 사람은. 금똥님, 금똥님이랑 듀오 해보고 싶어 레네클레드서원체길리 해가지고 하면 또 그게 뭔가 맞잖아 일맥상통 하잖아 어 뭐해? 프로그램 켰어? 어. 아 버드라 써버렸는데? 15초만 기다려줄 수 있나? 아좀 들어가긴 좀 그런데 야, 좀 빌라인 봐야 되는데, 나 이런 거면잘한 거지? 어, 와, 이게 죽네? 괴비이비합이 나 근데 제일 기쁠 때가 언젠줄 알아? 형들이 내가 진짜 고생해서 밤새 만들어가지고 올린 영상에 너무 재밌다고 댓글 달아주면서 진자구하줘서요할때아 그때 뭐가 나의 프로페셔널함을 인정받는 느낌이 아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아요 피아 피해주고 킹화 지워주고 먼저 실망하다 이거 한물 아, 자신있어? 여깄네 야 먹었어 근데 아? 아 우리 궁이구나 나이스 저도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맞아주네 나이스 이러 안가져 저도 아 까비 까비 나이스 나이스 팀 유 o 이 guys, good. 아, 방금 땅 여러 번 찍었는데. <웃음> 형들, 눈썹이 좋은 사람들 봤을 거야. 나 지금 땅에서 버벅였어. 1초, 1.5초? 버벅였거든요? 어,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뭐지, 뭐지, 뭐지?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웃음> 약간 이러면서 뇌정 좋아가지고 버벅였는데, 나이스. 모여서 갈까, 그냥? 우리? 어때? 모여서 가는 거 살짝 괜찮아 보이지? 가봅시다. 이게 패틀이 3코어때부터 좀센데 3코어가 아예 안나왔어 이코어에서 멎었거든요 이러면 그냥 트림 마냥 게임을 해야 돼 얘가 돌리자 돌리 돌려 깎자고난 미드 지키고 있을게 살짝 미드 지키고 요렇게 영가아들까지 깔끔하죠 랭가가 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랭가 공 없지 근데 아까 공 쓰던 것 같던데 안녕 어, 요원 빠졌죠? 야 얼굴만 봐도 튀어야지 그냥 어디 눈맞추치려고해나 클레드야 9일치 클레드 어? 이게 게임인가? 아까비 그러지 한번 느낌있게 응 써줍시다 궁 날아오면 나가지고 아니 나이스 이러면 나이스다 소발 맞으면 안되는데 아 너무 못싸웠다 진짜 너무 못싸웠다 조심조심 해야겠어요 한타보니까 출수하면은 자칫 비벼지겠는데? 방금처럼 개떡같이 싸우면 지는 거야. 존야믿고 들어가서 이거 덮밟고 죽어버리면은 답이 없어요. 어딘가 벽에 살아? 벽에 살아? 아. 패드 죽었어야 되는데. 아 너무 약해 너무 약해 아개못싸웠다 진짜 저게 사네 저게 사네 밀어주나? 밀어주나요? 오 나이스 너무 잘 풀었다 와, 이러면 수학 한번더 터질 수 있어서... 아니, 이러면 더깔리잖아 그냥 써도... 야, 이아가 나이스... 와앞아버리케트 너무 아픈데... 아, 빨리 가야 되는 부분이고... 빼지나... 야, 더 쓰잖아. 이러면... 친구야! 나이스 카르마 커버가 너무 좋았다 그렇지 아우 피가 계속 차네 라이즈 프로게이머 였는데요? 헤 <웃음>